허프톤 가족이 뭐, 뭐. 섬에서 뭐, 뭐, 뭐, 실종돼서 정도면, 여기서, 찾으러 온 요원들 알수 어, 어, 뭐, 뭐, 뭐, 뭐, 없는 습격에 그만 헬기가 추락하고 마는데 뭐, 섬에 표류됐다고? 뭐, 어, 뭐야? 오히려 좋아 바로 건축원 뭐, 왜왜 이렇게 진심이야? 그러다가 뭐, 우연히 뭐, 발견한 동굴로 내. 들어가는데 너, 너, 너, 너, 너. 너. 난 들어와있음 우린 대기실인데 왜 케빈님은 들어와있어? 아니 로딩 막. 되겠지 이집 볼때마다 웃기네 마이 홈타운 따라따따 배고픈 나 <웃음> 쌀쌀한 우리 집 바람 송송 뚫리는 창문 <웃음> 그 누구보다 잘 살고 있는 우리들 아니 건조하던 고기 좀 가져가서 굽지마 배고파요야 여기 다 타고 있네 고기 뭐야 헤헤이 헤헤이 내가 빨리 먹어야겠구만 이거 아하 어 잠깐만 내 무기를 내리고 빈손으로 슬쩍 이렇게 좀 교감을 시도해볼까? 저분이랑 어? 되게 근처까지 오는데 이제? 에이 도망가네 우리 지난번에 동굴 들어갔다가 나왔지 으 뭐야 야나 아이 눌렀는데 튕길 것 같은데? 그러게? 튕겼다 오스트 이즈 나 리스펀딩이래 아 그래? <웃음> 아... 이제 절반 찾는데하아 맞다! 들어오자마자 고기 가져가야 돼다 가져갔네 <웃음> 없어 고기가 어 오늘은 2D가 할아버지네 빗소리는 뭐지? 근데 우리 좀 자야 될것 같구나 빗소리도 할아버지네 아니이 소가. 아니씨, 아니씨. 이 할아버지가 노망이났나? 아좀 자고 가면 안 돼요? 지쳤대. 나좀 자야 돼. 그러면 지금 자자. 어차피 그래. 동굴 안은 뭐 밤에 들어가나 뭐 똑같잖아. 난안 피곤하다 이제. 아, 좀자 줘라. 다그나 빼고 가. 나나 여기 잘 거니까 다나 빼. 뺐... 아, 좀자 줘라, 그 참거. 아이지 깃소리는 뭐 하냐? 나 화살 만들고 있어. 었 그래 그래. 는런거 만들고 나 이제 같이.. 가치... 어? 낚였어 꼈... 어? 응? 나 좀.. 에이 참.. 거... 뭐 정말 왜그 왜 굳이 그 좁은데서 왜 와야되는건데 아니, 아니 이 사이로 있다. 갑자기 꼈다고 들어가줬다고 아니 이거 딱 자고 있나면은 배 엄청 고플텐데 아.. 뭐을한도 없는데 야부두술 예. 하지 말고 빨리 자 <웃음> 아니 네가 자자고 했으면서 그러니까 야 그리고 물 마시고 오고 밥 먹고 다 출발하자고 초코바 같은 거 기다려봐 <웃음> 이거. 나도 이거 사용해야 돼? 어. 어 먹어 먹어 그거 먹어 이건 작은 바위인데? 어? 작은 바위 먹으라고? 야너 나이때는 돌도 씹어 먹어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솔직하게 기 음? 나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래 솔직하게 누가 가져가니 얘기하자. 혼란스러우니까. 너잖아. 저 도끼로 찍어버리자네 얘기해라. 뭔 소리야! 우와! <웃음> 맨날 <웃음> 어, <너 웃음> 네가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너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 지금. <웃음> 아니. 아초코바야 나중에 찾아 그러면. 안에 있겠지. 어우, 그래. 배고픈데? 아유 그럼 내일 가. 에휴 그냥. <웃음> 아, <웃음> 아 아니야 아니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알았어. 그 안에 그래. 가면 음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여기 버섯도 있네. 이거 버섯 먹어 이거. 그래, 열매도 먹고 먹어. 주워 먹어. 안에 뭐라도 있겠지. 그래. 아! 왜 그래? 네. 박쥐가 있어. 아 박쥐. 에 뭘? 박쥐에 자꾸 뭐놀라고 그래. 아! <웃음> 놀랍지? 어. 아, 밝다. 형이 먼저 가. 내가 팔로 어머 해줄게. 오케이, 나 짱돌 들었다. 아야 여기 뭐야? 휘두르지 말고 휘두르지 말고. 야 여기 뭐 있어? 여기 뭐 있어?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쫄지, 우리가 같이 있어, 같이 있어. 피터. 무슨 소리아 아, 쌍지, 죽어! 아, 미안. 어디? 너대가리야 활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수그려서 가는 건가 봐? 어떻게 수그려? 어, 잠깐만, 조용히 봐, 조용히 봐, 조용 봐, 조용히 봐, 조용 봐. 무슨 소리 들었어? 어떻게... 아, 동굴 소리였나? 아 진짜 쫄거 아니랄까봐 빨리 앞장서 소리 나잖아 봐봐 아, 네 동굴소리야 뭐 우리한테 안 들려 야 조명탄 던져봐 이거 앞으로 <웃음> 뭐 없네 아뭐 없잖아 아뭐 있다고 구르릉거리다고 아니야 동굴소리라고 동굴, 아니야. 소리라고. 동굴, 동굴 울리는, 울리는 소리라고 그래 던져 좋다 그래 뭐 없잖아 없네. 아 미안하다고 야 앞에 뭐 있어? 저 동그란 거 뭐야 튜브? 멘튜브? 응. 어? 튜브 여기 있어? 여기서 그 일가들이 놀았나봐. 야뭐 있다 앞에. 튜브. 어 앞에 사람이다. 어? 저, 저 앞에 뭐, 사람 있잖아. 뭐야? 어디? 잠깐만 내가 한번 해볼게. 야야 야, 근데 팔이 없어 괴물이야. 오 어, 이게 다가오는데? 그래.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야, 불 붙였어, 불 붙였어. 아, 도망가면 어떻게 해? 잡아야지? 그니까 잡아야지! 도망가면 어떡하냐! 야. 아, 좁은 데서 잡으려고! 좁은 데서, 좁은 데서! 야! 어, 쟤네! 야, 야, 야! 진짜! 뭐. 야! 진짜! 진짜 대단한, 어. 아, 진짜 연비 어. 대단하다! 와! 와, 진짜 대단하다! 연비. 야, 이네 진짜 와! 데서. 너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냐, 지금! <웃음> 아니! 진짜! 뒷소리 막, 그냥 없어지던데? 아, 연비님 근데 그렇게 말하기도 같이 따라왔잖아요 바로 뒤에서! 어, 어, 지금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본거지! 앉아. 오! 해지 왔다. 온다. 얘네 오고라. 야, 근데 서러워. 간대. 어, 죽었어. 어, 야뭐 온다. 막뭐 달려온다. 어, 됐다. 죽어. 야, 맞으니까. 야, 맞으니까 좀 약하게 불어 얘네. 죽어! 죽어! 어. 죽어! 불 붙었다. 치우! 앞에 사람 뭔가 좌절하고 아,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저 아이는 슬퍼. 소세. So 저 아이 소세드. 헤드샷 조동탄, 좀. 조용탄 조용탄. 헤드샷 좀 부탁해. 야한명 다가온다. 야 왼쪽에 왼쪽에 오,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에 제몸 미비 몸 미비. 아유 이거, 이거 뭐 가져야 돼? 이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붙여줘야 어, 돼? 안보여안 보. 여 알았어 붙여줄게.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돼. 여기 여기 여기. 이로 뛰게다 온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알지 띄는 거 알지 알지 알지 뛸거 알지 어, 거 알지, 알지? 예상 패턴 예상 알면, 알면 안 무섭지 알면 안 무섭지 다가와 다다가지살 없지, 없지, 없지? 없지 망했지 잠깐만 천천 천천 불 붙이지 불 붙이지 불 붙이지 불 붙이지 불 붙이지 불 붙이지 불 붙이지 불 붙이지 나이스 난 죽은 걸로 보여 아아 그래. 어... 아, 이거 버그네 버그야 어... 더운할수 음 어... 없을 정도로 다 일단 파밍해 봐 나돌맹이 있어 비쏘아 돌맹이 줄게 너어디있어돌맹이랑 어. 쾌털 야 여기 왠지 바깥바람이 들어오는 통로 같은데 여기 느낌이 사실 거대한 괴물의 콧바람일지도 <웃음> 조명타 하나 던져볼까? 어, 어, 어 잠깐 어. 앞에, 앞에 바로 바로 옆에 있데안 보여 그래 앞에. 그래 그래 뭔가 생명체의 무언가 있어 와우 바로 앞에 있었다 아! <웃음> 비춰줘 비춰줘 비춰줘 두 마리인데? 기다려, 야, 기다려. 화살이 없어, 화살 없어, 화살 없어. 다 벌리는데 그러면? 아야 개 아퍼, 개 아퍼. 불 붙였어, 불 붙였어. 아, 뜨거, 나죽어다죽어다 죽었다. 야, 야, 패턴 확인을 해야돼 아, 어. 패턴 확인. 야, 연비 뭐야? 연비 뭐야? 뭐 무쌍 찍어 갑자기. 불 붙였어, 불 붙였어. 됐어, 죽었다, 됐어. 죽었다, 죽었다, 됐어.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나이스. 한 마리 더 있어, 한 마리 더 있어, 연비야. 어 잠깐 세번위 들어고 한번더위 들어고 연비야 연비야 템포 템포 템포 템포 아니야 아니야 물, 연비야 물상 찍지 마너 죽어 죽었는데 아이 아프다 리스ポン 누르면 돼 아니 아니 아 내가 살릴 살려줄게. 거야 내가 살릴 거야 아 나도 죽었다 연비야 이거 억로 끌려오면 투디가 나 살려야 돼 저거다 저거다 저 오케 이 잡았어 살려 살려 나이스. 세 마리다. 오케이 오케이. 불붙었어. 불부터. 불붙은데부터. 야, 딜 집중, 딜 야. 집중. 계속 딜 계속, 계속 붙여줘. 붙여줘, 계속 붙여줘. 그 뒤로 붙여줘. 뒤로 뒤로 뒤로. 너네가 뒤로 빠져 잠깐. 너무 너무 좁은데야, 너무 좁은데 우클릭으로 막을 수도 있다. 아, 우클릭으로 막는 거가능이야 와우. 너네... 아, 야나나 뒤에서 맞았어, 나 뒤에서 맞았어, 살려줘야 돼. 어, 나 죽었는데? 닫고 닫고 닫고 닫고.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형, 어, 리턴 눌렀어? 아니? 리스폰 안 눌렀는데? 여기 어디야? 어? 어? 엥? 아니 우리, 미친 벽, 벽 안에 갇혔는데? 어! 우와! 우와. 케빈님저기게 뜨는데? 우와, 나 뭐야! 야, 나벽 안에 갇혀있었어 방금 나 칼로 찍고 나왔다? 야, 더 가면 안될것 같은데? 케빈님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음... 저... 어, 더 가면 안돼 야, 근데 안 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잠깐 밖에 나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 아, 아, 너네 뒤야, 여기 튜브 있어. 아, 그래?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박쥐 소리에 놀라, 계속. 어, 빨리 와. 나는 나... 하나 먹고 갔다, 갔다 올게. 나 고기 하나 먹고 물 마시러 갔다 올게. 어 근데 오늘. 야, 뭐야, 어, 얘 어, 들어왔어! 에이, 어... 뭐야! 야, 얘 들어왔어, 드림살경. 미친! 야, 어떻게 어. 들어왔어? 어. 그 와중에. 어그 와중에 고기 먹고. <웃음> 아 뭐야! 야 들어왔어 집에! 뭔데! 에또 들어왔는데? 야, 야 얘네 완전 쳐들어왔어 지금 우리집에 살렸어! 아 진짜? 금방 갈게 금방 갈게 우리 이처로 인사가자 죽였다 야 이거 얘네 이제부터 계속 쳐들어오나봐 또 있어 여기 죽였다. 죽였다. 몇 마리가 있는 거야? 나무 위에 서있네? 아 그래? 아이씨 내가 자르긴 싫은데 <웃음> <웃음> 그 냅둬? 몇 토막 내드릴까? <웃음> 네, 먹기 좋게 해주세요 아네한입 크기로 네. 일단 이거부터 드릴게요 뭐거요 이거요 <웃음> 오 우. 우. 우. 이거 어떻게 버리지? 나도 그거? 그거 못 버려가지고 내 가방에 보면은 오른쪽에 항상 나를 쳐다보는 저 친구가 있어 여기 여오른쪽에 <웃음> <웃음> 항상 항상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이 친구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거 근데 저 동굴이랑 하루 종일 싸워야 되는 건지 숲의 다른 지역으로 가봐도 되는 건지 그런 걸 모르겠다 일단은 근데 우리가 먹... 사실 칠종자들 음, 찾으러 온 거긴 하잖아 맞지 칠종자를 찾으러 가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네 아 그냥 숲의 깊은 곳으로? 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딴 데다가 대피소 같은 걸 만들어놓자. <웃음> 또 건축해? <웃음> 아니 건축하는 게 있더라고. 엔딩 보는데, 아 집이 여덟 개. 야 어. 왜 그래? 왜 그래? 나 어, 왔어. 투디야, 뒤에야. 그 앞에 두 마리다.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시간 좀 왔어? 어. 기다려. 한, 한 마리. 막, 나무 어, 타네. 이거. 나무 타네. 이 자식아. <웃음> 차 어떻게 만들었음? 상크 그 덕테이프랑 나이프랑 와아아 아, 너무 아파 오! 이 조식 자식이... 이게 잘 싸운다 이게 잘싸오 이게 잘 싸워 아나 아, 죽어 나 의약품 됐어 어 연비가 그냥 목을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웃음> <웃음> 자 등산 갑시다 등산 그렇지. 날씨가 좋구먼유어아 연과장이 아주 그... 그 젊은이의 피가 있어서 그런지 아주 잘 올라 아이 잘 오르죠. 근데 저기 위에 뭐가 저렇게 떠있지? 응? 음? 저 위를 봐. 폐 떠있는데? <웃음> 아니 아니 중간에 저기.. 아닌 줄 알았는데 저기 떠있어 중간에. 어? 그러게. 뭐가 떠있네? 드론 같은 게 떠있냐? 어 앞에 텐트다. 어? 뭐라고? 어? 잠깐만 나 고기만 하고. 어 여기 뭐 많아. 아 여기 식인종이다. 식인종 사는 곳이다 여기. 싸울 거야? 쓸어! 어 여기! 저, 저, 저, 저. 이들이 우리 집 노렸지? 우리도 니네 집 이제 털거야? 니네 <웃음> 집 뭐가 있을까 이 녀석들! <웃음> 입맛 따시지 말라고 맛있겠다 집다 부숴 <웃음> 집다 부숴 전쟁이야 전쟁이야 이 자식들아 와 얘들 사람 먹 보고 무슨 앱 눌러서 봐봐 저기 뭐가 반짝반짝거려 어? 그래? 저 느낌표들 말하는 거아 저기 있네 뭐가? 저반짝인데 가보자는 거지? 어야 진짜 여기다가 임시 거처 하나 만들까? 그 간이 저게 있어, 실제로 아 해보자 그럼 나무? 나무 좀 패야 되는데 그니까 저 좁은 공간에서 4명이 샌드위치로 쌓여서 잔다는 거지 그치 그치 짝대기 있는 네. 사람? 아, 네? 이제 자면 돼? 저장하고 여기서 저장 한번 하고 쥐 아주 누나 왔어 누나 어이구? 누나 어디, 야 무기 내려 무기 내려 쥐쥐쥐 무기 쥐, 쥐, 쥐, 쥐, 쥐, 내려 무기 내려. 옘베, 인배, 연베지 어. 어뭐뭐 뭐 준다! 야, 열매 주고 갔어. 나한테 뭐. 줬어. 블랙 누나 예쁜 거 날아가지고. 갔어. 뭐라고 했냐? <웃음> 죽일까? 아, 야 일단 자아아 예쁜 거 날아가지고. 야, 어, 앞에, 앞에 캠프도 있어. 캠프 있어, 또. <웃음> 야, 이건 좀 큰데? 캠프가? 야, 여기 진짜 큰데? 여기는 좀 전쟁인데? 아.. 시원하네 아 시원하이 음. 시원하게 먹었으니까 쟤들도 털을까? 아 이제 배도 든든하고 어. 싸워볼까? 아, 했고. 야, 뒤에 뒤에 뒤에 점프한다 점프 피해주고 가볍게 피해주고 바로 찔러주고 됐어 투디 쪽 투디야! 너 왼쪽에 어너무 많아. 야 여기 뭐야 세마리 투디 쪽세마리 일로와 딱돼 거기서 사람 죽인 다음에 태어나게 물 맞추고 음. <웃음> 맛있구만이강은 <웃음> 도대체 뭘 타는 거죠? 뭐 마이 어떡한 얘는 묶여 있는데? 이리 와봐. 응? 음? 어? 어 라디오. <웃음> 더 운발할 수 없다 그러네? 그럼 만들어. 저 튕겼어요. 네. 왜 왜? 아 너나 친밀도가 없어졌구나. 아 도망간다. 기왕에 그럴 거면은 물 발견 해놨고 우리 아까 파밍했던 거 마저 파밍하고 오우야 얘네 왔다 전쟁인데 이 자식들 시간을 되돌렸구만 그러니까 오케이 조져 컷 <웃음> 지도새도 모르게 지금 어이구 헤드샷 머리 머리 <웃음> 야 레골라스네 레골라스 저들에게 찾아온 재앙 바로 우리들 자 들어져 드가자, 드가자. <웃음> 거의 다온거 아니야 우리 이제? 아, 그런, 그런 거 같아요 같아. 음, 음. 나 빠따 만들었어 <웃음> 이제 기절 시킬 거야? 아 곤봉이야? <웃음> 어야야 <웃음> 야, <웃음> 왔다 <웃음> 떨어지 <놀람> 뭐야너 뭐야 지금 그냥 떨어지네. 와야 곤봉 센데. 자 오, 앞에 사슴이다. 오, 앞에 사슴이래. 어, 어디? 사슴 사슴 사슴. 아아아뭐아가자아가자 아, 가까이 왔야지에 아, 아, 아, 아, 아직 한 마디. 에이! 유 어, 네. 니네가 만들어 쏴봐 <웃음> 어, 사람인데? 이거 골프카트인데 이거? 거야. 어? 아 여기에 동굴 있네 아 일단 세이 하나 만들죠 그래 그래 여기 거점 하나 만들자 그러면 네네 음. 네. 이게 특전사 네 명의 노동력이야 <웃음> 많죠 많죠 다 만들었어요 네. <웃음> 이렇게 해 놓고 가면 될거 같은데. 좋습니다. 갑시다. 쫄 필요 없지. 쫄 필요 없지. 쫄 필요 없지. 뭐 어, 아무것도 안보이지좀 쫄리지? 아니다. 어, 아또이어두운 어. 곳에 또들어왔네 안에 누구 있다. 소리 들린다. 어, 안에 누구 있어? 있는 거다 알지? 조금 야, 알고 왔지? 어, 이거뭐 아, 야 여기 시설. 푸드앤 다이닝이라고 시설 있어. 어, 야 여기 들어갈 우와. 수 있다는데? 어 열었다 쉣트어 뭐야 비 소리부터 들어가고 나도 들어갈게 어, 어, 아니네 나도 들어갈게 아 여기 어? 느낌이 매우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아니네 어 그러면 나 마지막으로 갈게 여기 뭐야 오, 뭐야 야, 여기 완전 기지잖아 얘들 미친 초반에 이걸 준다고 저기 시체 매달린 거좀 봐요 저기 밖에 어. 어. 잠깐만, 잠깐 관심 없거든 지금 잠깐. <웃음> 잠깐 관심 <웃음> 없거든. 그거 아니야? 여기 뭐 이메일 같은 어, 것도 어, 있는. 라면. 어. 음. 여기서 카드를 찾아야 되나봐. 여기 문 잠겨 있어요. 아 그래? 아 이거 아 그러네. 아 뭐야 여기 왜 무슨 뭐? 어머 어머. <웃음> 이거, 이거 치 이거 쳐봐. <웃음> 핸드백 <웃음> 어? 그래. 야 이거 읽을 수 있는 거 뭐냐? 이메일 당신이 재밌는 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우리는 이거를 아티팩트 1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이거는 당신들이 찾은 큐브랑 관련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우리가 찾은 큐브가 없는데, 뭔 말이지? 찾동굴 오래가면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거기에 또 끝까지 가면 또 카드키 같은 거 얻을 수도 있었겠지, 그지?